여러분 안녕하세요. 1 0분상식세계백과입니다 바베이도스는 중앙아메리카 베네수엘라의 북동쪽 카리브해에 있는 섬나라로 수도는 브릿치타운입니다 바베이도스의 국기는 1966년에 제정되었으며 파랑, 노랑, 파랑으로 구성된 세로 줄무늬 바탕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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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년만에 영국연방의 테두리 안에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바메이도스는 196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여전히 영국연방의 일원으로 남아있는 입헌군주국입니다. 영국과 같은 의원대각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오랜 영국통치로 인해 영국식 의회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정착했습니다. 국가원수는 영국국왕이며 총독이 국왕을 대신하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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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안나의 날을 제정하기도 하였으며, 2009년 바베이도스의 총리인 데이비드 톰슨은 리안나를 바베이도스의 공식 명예 문화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는 교양 지식 채널 10분 상식 세계백과였습니다.